직업이 격투선수인 오늘의 주인공 사즈키입니다. 아굴도 이쁘고 아력도일취니장한아즈키는 언제나 여자들에게 인기장이네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목소리> 어느 어, 어, 날 도장에 새로 입사한 친나츠 사장은 친나츠의 선수 예명을 리리짱으로 지어주고. 그리고 바로시합에 나선 치나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코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 그런데 치나츠의 실력이 사리장은 경기 이벤트로 사즈키와 치나츠의 시합으로 정하네요. 이렇게 링위에서 맞붙게 된두 사람. 결국, 치나츠에게 패하고 만은 사즈키입니다. 이날 저녁 꿈을 꾸고 있는 사즈키. 이런 이유로 집을 나왔던 사즈키이네요. 다음날 뭔가를 보고 있는 치나츠. 그건 치나츠의 남편이네요. 두 사람은 냅다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막다른 골목 때문에 결국 따라잡힌 두 사람입니다. 조금씩 밀리고 있던 두 사람. 다행히 마유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종전의 일 때문에 엄청난 스피드로 가까워진 두 사람이네요. 좀 네, 내봐. 거기 기대. 결국 도장까지 찾아온 친아츠인 남편. 요새... 남편은 물리는인방법을 써서 친아치를 이데려가고맙니것이보주이그그보이는이이는것을 사즈키는 치나츠를 구하기 위해 안도 일가본거지까지 쳐들어간 사즈키. 그런데 치나츠의 뜻밖의 행동. 치나츠! 음. 다 <priced> 그런데 도장의 사범님이 안도 일가를 먼저 찾아왔네요. 잠시 후 사장님의 등장. 이렇게 안도 일가와 걸하 블러드의 운명을결정나 시합이 이어지고. 하 첫번째 시합은 마요 그러나 마요의 실력으론 역부족 두번째는 미코 힘겹게 승리하는 미코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사즈키와 치나츠의 대결 신을 다한 두 사람은 동시에 리니에 쓰러지고 이런 상황은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승리 하시 <목소리> てる요. 결국 도장과 치나츠를 구한 사즈키는 치나츠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즈키. 그곳은 바로 사즈키의 집이네요. 영화 미녀 파이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다다이마, 가